가볼까? 그 무엇도 나를 올감이지 못해 이걸로 끝내겠어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적을 분쇄한다 드래곤 버스터 출력 전개 뭐? 어? 어떻게든 해보자 이것마저도 피하시면, 불동마데도피 이동마저도. 이동수도 이동마저도. 이동마저이 거예요. 제 모든 것은 계 잠시 멈춰주시겠어요? 이노베이션 리얼리티 승리를 확정자드리자 내가 그렇게 결정했거든 우리 차례다 스톰 브린다 쳇 기압 찐이 팔 거다 아직 멀었어 쳐 전부 다지어버리는데 전쟁은 지금부터 내게 맡기도 하고 다르간 피와 전개 반대의 좌표를 동기화합니다 정겨라 물러서고 목표는 바로 앞 남김없이 전부 쏟단에도록 가자 우리가 안식계를딱 지키기 위해 친구들 우리가 이 전선을 사줘 조종 사격 머리 조심하라고, 이 흙으로 시작하지. 이건, 앞서 쓰러진 대같아다 시끄럽군요. 조용하게 만들어 들으세요. 사라져. 어디에, 실력 좀 갈까요? 우리 네 결이는 겨우 이정도냐? 장난은 그만두지. 다치기 전에 무엇이 잊혀주면, 내게에서 네 끊겠어. 슬금이야. 약해불러서명필를출근하다들리네선 발짝도 다 먹지. 준비됐어! 산책할 시간이야! 이곳 최고 출력! 출력. 견습대마녀 유나 스프링필드! 지금 출격합니다! 꼬드, 디덕! 나가라, 레일리! 어없다 알겠어! 어디 맛좀 봐라! 디 제시하자! 해겠다가 되어라. 어가게 마지막 다 제게 연주될 준비는 되셨나요? 비명과 통곡으로 호응해주시길. 유언으로 남게각상력 쓰게 되겠군요. 능력이움 아직 일이죠 <웃음> 마지막은, 희하게 정신띠들이죠 얼터그레시브몬, 탈상 일제 스태 <스페어> 캐시 <웃음> 너무 자극했는데 미스티 킹, 기도! 고개를 조아리 사라질 시간이야. 실력을 평가. 음. 이것이 실버질이란. 이것 말고는 너를 내 곁에 붙잡아둘 방법이 없었어. 언니. 아, 죄송해요 걱정 마, 금방 다시 조립해줄게 자, 절망의 참 표정을 보여줘 자, 무통스러운 태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 경로 너한테만은 떳떳한 어른이고 싶었어. 언니는 저한테 최고의 어른이었어요.